제가 구독자가 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참 빠른 시간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논 생각 만 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지금 현재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감사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신 없이 살고 있다 보니 그냥 하루 또또 또 하루 이렇게 늦춰져서 이제서야 감사의 영상을 올리고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딸이 너무도 갖고 싶어하는 바로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 우리 딸이 책임있게 또 사람과 정성을 쏟아서 죽이지 말고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 10시 40분입니다 유명한스타 족발이 자가이라는 가게 지하 1층에 있었다는 것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아는게 없어요 지금은 근처 야채상으로 재료를 사러 갑니다 광장 카트 골고 다녀요 길을 걷다가도 그냥 길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새똥을 머리에 맞는 사람이 있고 길을 걷다가 내 발밑에 만원짜리 지폐를 주는 사람도 있듯이 그냥 무만 보고 열심히 살아도 1년 360일 하루 24시간이 매일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또는 올라갔다 그렇게 해도 흘러갈 수도 있고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는데 저는 최근 한 3,4일 동안은 거의 뭐 내리막길이었다고 할수 있죠 어쩌겠습니까? 걸어가다가 새똥을 머리에 맞는다고 한들 가만히 멈춰 설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 묻은 새똥을 닦으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찾아 걸어가야 되잖아요 쉬고 싶더라도 힘들더라도 뭐쉴 수가 없잖아요 가던 길은 가야겠죠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켭니다 유튜브도 제 일이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제 일이고 하던 알바도 제 일이고 머리에 똥을 맞아도 어떻게 할수 없겠죠? 화장실 가서 얼른 닦고 하던 일 맞아 해야 되는 게제 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저희 딸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저희 딸 어린이집 운동회가 있는 날인데 이 아빠가 비를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일 참석을 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하... 스케줄을 짜자마자 오전쯤에 비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일기예보가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어요 하... 비 오면 안 되는데 이 아빠 때문에 비가 오면 정말... 하, 어떡하지? 가지 말아야 되나? 쉬는 날도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이 김밥 하나 먹으려고 6천 원짜리 김밥 한줄 먹으려고 지금 가정 걸어 와서 20분 동안 줄 섰다가. 그냥 큰 참치김밥 그냥 큰 참치김밥에 와사비가 들어간 맛끝 명태회 김밥 그냥 명태회가 들어간 큰 김밥 끝